재벌집 막내 아들 15화 리뷰와 16화 결말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결말과 관련하여 3편을 제작했는데요. 시간이 나시면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3편과 15화를 바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도주는 완벽한 설계로 진영기, 진동기 형제 간의 분열, 진영기, 진성준, 부자 간의 분열을 이끌어내며 진시일가를 상대로 케이오스을 거두었습니다. 1. 순양물산 최대 주주되기 순양카드 정상화를 위한 채권단 협의회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청와대와 채권단에게 명분과 실속을 챙겨주면서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책임지게 만들죠. 미라클은 순양카드와 대형카드를 인수하고 부실채권을 모두 회수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 약속합니다. 이로써 순양카드는 부도를 면하고 진영기에게 넘어가기로 되어 있는 순양물산 주식 트는 그대로 진도준의 것으로 남습니다. 진도준은 순양카드를 진동기에게 1조 6천억에 팔았죠. 처음 순양카드를 인수할 때보다 최소 2배는 받았을 겁니다. 8천억 먼저 받고 나머지 8천억 대신 물산주식 2%를 담보로 잡습니다. 카드 대란으로 4천억이 없어서 부도위기에 처한 순양카드. 진영기는 순양카드의 부도를 막지 않고 오히려 진도준에게서 물산주식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그 2배인 1조 6천억 원을 줍니다. 진도준은 거의 4배에 가까운 장사를 하고 그 돈으로 물산 주식을 사들였겠죠. 거기엔 이양재의 차명 지분도 들어있었을 거고요. 진영기와 진도준의 계약서에는 순양카드 부도라는 조건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돈은 이미 진도준에게 들어갔지만 부도가 안 났기 때문에 물산 주식을 넘겨줄 의무는 없고 받은 돈은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으로 갚든지 하겠죠. 2. 경영권 뺏어오기 진도준이 최대주주이지만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진영기가 경영권을 쥐고 있는 한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최창재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시네요.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정치 문화와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의 도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성역 없는 대선 자금 수사를 지시합니다. 고육책으로 먼저 몸을 던진 진도준이 검찰에 잡혀가고 그 바람에 순양그룹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진도준이 파놓은 함정에 이번 달에 관제수, 배신수 다 있다는 진동기는 백상무의 배신으로 실형을 살겠네요. 백상무는 진짜 영험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믿거나 말거나 50%의 확률입니다. 진영기는 드디어 명동사채시장 큰손인 처가덕을 확실히 보나 했는데 독배를 마신 거네요. 명동사채시장을 통해서 사들인 차명 지분과 계좌들이 밝혀지고 대선 자금으로 채권을 보낸 것도 드러나면서 경영권의 위기를 맞이하겠습니다. 진도준에게 최대주주자를 리 뺏기면서 숨겨졌던 진성준의 진면목이 드러났죠. 진성준은 무능력한 진영기를 우습게 보지 않으려고 30년 동안 노력하고 노력했다 합니다. 혹시나 불쑥 그런 모습이 할아버지인 진영철한테 들키면 자식마저 우습게 보는 진영기에게 순양을 승계시켜주지 않을까 봐서요. 자기가 순양을 승계받으려면 진영기가 먼저 순양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직까지는 자책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진영기에게 묵묵히 술을 따라주던 진성준이 이제는 진영기의 술잔을 던져서 깨버리며 숨겨놨던 본심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런데 진영기도 진성준을 우습게 합니다. 부자가 서로를 우습게 하는 거죠. 진성준이 진도준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서로 똑같이 진양철과 자신이 상대방의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하네요. 이런 걸 부전자전이라고 하나요? 진성준의 속마음을 알게 된 진영기에게 최창재가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하느님이 노여워하시면 자식의 목을 바치겠다 기도를 한 다음에 양의 목을 쳤답니다. 국민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영기는 그 희생양으로 진성준을 택합니다. 그러나 진성준도 진영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부자가는 분열됩니다. 결국 진영기가 순양그룹의 불법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불려가고 검찰 신문실에서 이사회의 결정을 듣게 됩니다. 이사회에서 진영기의 경영권을 박탈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도준의 설계였겠죠? 고무부 최창재는 조카 진도준의 말을 잘 듣잖아요. 3. 재벌개혁의 아이콘. 마지막으로 진도준은 진양철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7천억원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며 재벌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합니다. 순양물산의 최대 주주이면서 뜨거운 대중적 인기까지 얻으면서 순양물산 주총에서 순양그룹의 차기회장으로 선임됩니다. 이제 취임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도준이 순양그룹을 사겠다던 약속을 진양철에게 지키고 윤현우의 복수도 완성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진도준은 다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될것 같네요. 15화 엔딩 교통사고 현장에서 윤현우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개상 예상을 했지만 설마 했거든요. 솔직히 윤회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결말을 예상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갑자기 장르가 바뀌어버리는 느낌이라서요. 16화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하네요. 이미 지난 영상 3편에서 풀어놓은 뇌피셜의 연장선이라서 먼저 그 영상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5화까지 본 내용을 토대로 16화 결말을 예상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순양가의 똘똘한 진도주는 큰아버지들을 다 제치고 순양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됩니다. 눈뜨고 그대로 순양그룹을 뺏기게 생긴 진영기가 살해 사주를 합니다. 사체 빚재 쫓기던 윤현우는 순양자동차에 근무하면서도 다치는 대로 여러가지 알바를 하던 중 고액 알바 제의를 받습니다. 도로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윤현우가 진도준이 사고를 당할 때 전화를 받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게 맞냐는 확인 전화입니다. 그러다 트럭의 충돌로 진도준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윤현우는 고액 알바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어쩌면 바로 진도준을 구했다면 살릴 수도 있었는데 윤현우는 그러질 못합니다. 윤현우는 감옥에 갈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인 가족에겐 윤현우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사고는 단순 사고로 처리됩니다. 아마도 윤현우가 세워둔 자동차는 회사차일 것 같습니다. 순양자동차 직원의 실수로 재벌 3세가 사망했다는 내용은 순양그룹의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쉬쉬하며 빠르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해인도 서민영도 이것이 단순한 사고였다고 인정을 못하는 것이죠. 윤현우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살인사건에서 조력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윤현우의 쫓기는 현실은 그를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게 합니다. 이 사건을 아예 자신의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1화의 시점이 됩니다. 다시 2회차의 생에서 진도준으로 환생한 윤현우는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도준의 도움으로 진양철이 칼기사고에서 목숨을 건지겠죠. 15화에서 나온 진양철의 자서전 책 제목이 바뀐 걸 보면 조금씩 과거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책에는 칼기사고에 대한 에피소드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또 바뀐 게 있죠. 진도준이 순양카드를 인수하면서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게 하죠. 이로 인해 윤현우의 아버지는 개인회생을 하죠. 윤현우의 삶이 여유롭진 않지만 처음에 윤현우처럼 궁박하진 않습니다. 진양철 회장의 유산도 전액 기부함으로써 윤현우가 죽게 되는 원인도 사라졌네요. 진도준이 다시 사고 현장으로 오고 윤현우는 고해갈바를 하기 위해 차를 도로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는 윤현우. 이번 전화는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개인회생을 한 덕에 취직을 하게 됐다는 전화인 거죠. 진도준이 사고를 당하고 윤현우는 고액 알바의 의미를 깨닫지만 이번엔 진도준을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윤현우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진도준은 드디어 30대를 맞이하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서민영과 결혼하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도준은 순양의 총수가 되고 정심재에서 진시 일가들의 사진을 보며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저의 내피셜이었습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